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요 상황조작을 통해 서 상대방에게 현실감이나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서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가스라이팅보다 더 무서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요. 뭔가 최면에 걸리게 한다든가요. 정신적인 세뇌를 뜻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많이 경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연인들 사이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는 암암리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참 많이 경계를 하는데요 정작 무서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되고 계신데 그걸 나는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말이죠 그 두려운 가스라이팅은 뭐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나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하고 요또 당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 일반적인 가스라이팅보다 무서운 것은 요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요 벗어나기가 더더욱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평소에 내 연인과의 사이에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연인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괴로운 이유가 요내 스스로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를 그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일 거예요 잘못된 것을 혹은 거짓인 것을 그럴듯하게 믿게 만드니까요 또 다른 일 한번 들어보면요 어쩌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다소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연락문제로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내 남자에게 연락문제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내 남자가 다소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요 그게 또난 서운해져서요 내 남자에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해 주냐 하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인식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대방에게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본다면 그럼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은 과연 어떤 걸까요?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싶어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원하니까 노력을 해보는 걸 수도 있지만요. 사실 내가 단순히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에게 밀려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 보지 않고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우니까 그래서 잡아보는 거라고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체면을 걸기 시작하면요 나는 더더욱 슬퍼지고 아파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상황을 그렇게 자꾸 아프게 몰고 가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처절하고 아픈 모습으로 지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요 나는 웃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별을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나 스스로를 자꾸 체면을 걸고 있죠. 지금은 아파하는 것이 계속 당연하다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요내 상대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요 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내 상대방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은 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나하고 사귀고 있는 걸 거예요. 말로 다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 상대방의 의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내 상대방이 너는 이래서 좋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세뇌를 시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이런 가스라이팅은요 내 스스로가 회복할 의지도 갖지 못하게 만들고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엄두도 못 내게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늘 불안한 상태가 되고요 그 불안함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이게 또내 내면의 문제인 것 같아서 또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악순환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면 자꾸 더 쉽게 납득이 가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나와 잘 맞는 사람도요 언젠가는 나를 밀어낼 거예요 언젠간 내가 밀려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요 나름은 겸손함을 가지고 남을 챙기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비난보다는 나를 체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겠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하다가 가장 소중한 나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착하고 다소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그런 좋은 사람이 맞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요.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만 가지고 나를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하면서 자꾸 무너져내리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내 마음속에 나와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